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 이제 봐야 되죠. 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거래별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쭉 봤었고, 이제 여기에서도 재평가, 그 다음에 손상 차손, 이쪽에 문제들이 꽤 많아요. 어, 하나의 단일의 그 챕터, 단일의 어떤 내용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근데 뭐, 어,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어느 정도 좀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 41번 문제. 보니까, 한국이 이, 어, 0년 초에 사업 건설 위해서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0년 말과 1년 말에 동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350, 280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위 토지의 재평가로인해서 단기순익에 미치는 얘기죠. 단기순익. 이거. 이 재평가 쪽에서는 어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느냐. 포괄 손익이냐, 단기손익이냐 그거 꼭잘 어, 보셔야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냐, 또는 단기손익이 얼마냐. 이것도 꼭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먼저 어, 얼마에 샀냐면 300만원에 어,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변동이 된 거죠 공정가치가 350으로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기타포괄손익 즉 여기서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그게 280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었던 어, 기타포괄손익이 감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손익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손익이고 여기는 기타포괄손익이라는 거꼭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할 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이 있었을 때는 어,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그게 없었다면 단기손익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론에 대, 이론에서 이론에그 내용들을 이제 봤었죠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단기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20만원이 답이 될 거야 아마 어. 아주 간단한 유형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어, 필요한 문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 음 한강이 2001년 초에 2002년 초에 토지를 40만원을 구입을 했고 이 토지는 어 2002년 말에 공정 가치가 70만원으로 재평가 됐다 그러면 40만원짜리가 70만원 일단 토지네요 토지가 나오면 일단 좀그 가볍죠 마음이 <웃음> 어, 왜냐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평가를 할 때도, 어,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쉬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가 한강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요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먼저, 어, 토지를, 어, 4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이제 가치가 70만원에 이제 바뀐 거죠. 어, 공정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재평가 모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기타포괄손익이 증가했죠. 기타포괄손익이 증가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우리가 이제 일단 회계처리 해보면 토지가 일단 30만원 만큼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30만원 증가하겠죠. 이재평가 잉여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면 기초상태에서는 지금 토지가 40만원 짜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 기타 포괄손익의 증가를 통해서 어떻게 손익이 어, 변동이 되는지 보, 보니까 이제 어, 이제 기말 기말상태와 이제 연결해서 을자 보면 일단은 재평가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을 증가시켜 주, 주겠죠 어, 그래서 3 0만 원만큼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포괄손익이 당연히 3 0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있냐 나머지 사항은 없죠 단지 토지가 증가했을 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토지 40만 원과 그 다음에 요번에 어 재평가잉여금으로 기록된 그 토지 30만 원이 같이 어 포함이 돼서 토지 가액은 70만 원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7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 기타포가손익 이게 있죠?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본 쪽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자본에 별로 30만 원이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자본에 30만 원 포함되는 거 이거는 이익잉여금은 아니죠? 우리가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이익금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이익금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있을 때는 이익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이익금은 이익금과 기타 포괄손익은 별개니까 자본 항목에서도.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하고 를그 증가된 게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고 그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쪽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토지를 증가를 시켜줄 거야. 그죠? 어, 자 이게 이제 어, 문제 요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재평가 이익 30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재평가 이익 30만 원음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어 자본 음그 자본이 증가하죠 어 일단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재평가 이익 3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단기 순이익을 볼까요 음단기 순이익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증가하냐 이거죠 이거 이거는 변동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음 변동이 없네 자 그래서 단계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말은 틀렸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평가액 30만 원만큼 이익이금 여기서 이익이금이 증가나요? 이익이금하고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다르죠. 여기는 사실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익이험은 따로 있죠. 이익이험.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30만 원만큼 도시, 토지의 사용에 따라서 이익이험금대체는이 사용에 따라서 대체되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가상가 자산이죠? 어. 이게 감가상가 자산이니까 여기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처분이 될때그이의으로 대체가 되는 거지 사용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익여금 30만원만큼 자본은 증가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제 자본증가 맞네요. 네. 자포괄손익계산서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생겨. 포괄손익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죠. 기타 포괄손익. 만약에 이게 단계손익이라면, 단계손익을 얘기했다면 그러면 맞을 거예요. 단계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말은 첫 번째 1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기타 포괄 손익의 증가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음,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서울이 1년 말에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건물을 재평가 해 가지고 4만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대요 그 다음에 그 재평가가 재무제표에 비추냐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건물이네 그죠 어, 영업활동에 사용된 건물 어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처음에 이게 어, 영업활동에 사용중인 건물을 재평가해서 4만원이 됐대요 근데 그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몰라 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사용하다가 4만원이 됐대요 어. 그러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재평가 이익으로 증가했겠죠. 그렇죠? 그게 죠그 이제 4만원 만큼 증가했다는 를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게 1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회계처리는 일단 건물이 4만원 증가하고 재평가 이익금이 4만원 증가하겠죠. 아까하고 똑같이 토지같이. 그럼 기초상태의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기손익 기타포괄손익까지 다 파, 합한 포괄손익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말 어, 상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재평가 액급은 뭘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추가로 증가 하겠죠 기존,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다가 4만원이 추가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겠고 그 포괄손익에 들어간 기타포괄손익은 결국 자본을 증가시켜 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토지 내용과 똑같아요 자 거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4만원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단기 순이익 여기는 상관이 없죠 단기 순이익이 여기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단기 순이익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이여금 여기 마찬가지 이익이금 없죠 예이익이여금도 4만원 증가한다 틀린 얘기가 될거야그 다음에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총포괄손익이 4만원 증가한다 일단 총포괄손익 여기 4만원 증가해요 그죠 여기 기타포괄손익 4만원에 들어가면서 여기 4만원 늘어나겠지 이건 맞아요 그래서 총포괄손익은 증가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린 거죠 자본 쪽에 4만원 증가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4만원 증가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어딨죠어 여기 있구나 이 기타 포괄손익이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4만원 증가한다 맞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은 4만원 증가한다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죠 포괄손익이 4만원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죠 음. 자본 4만원 증가는 맞겠고 그렇죠. 여기서는 기타포괄손익 누구에게 4만원 증가 이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형 4만원 증가한다 이익이형이 틀린 거고 그러면 단계순이 틀린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다 죠 하나하나 보면서 그 기타포괄손익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 돼요. 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앞전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맞는 게 어제 4번이었나? 네, 4번이 이제 맞겠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 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음, 여기서 이제 표가 나오고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겠네. 보니까. 어 1월 1일 날유용 자산을 유용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하고 그 다음에 어 토지 두 개가 있네. 그 기계는 내용수5년 잔존가치형 적용법이래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어 토지 및 기계의 감가상각과 재평가에 관련된 회계처리가 2년도 단계 손익이 미치는. 여기서는 이제 일단 물어보는 것이두 가지예요. 토지와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예하고, 예. 그것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2년도에 단기순익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일단 토지하고 기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단기순익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 계산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 하면 재평가와 관련된 사항만 물어보는 거지만, 감가상각도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소익을 그리고, 포괄손익이 아니, 단기손익 물어본 거죠. 어. 자 일단 토지하고 기계를 보니까 토지는 1월 1일 날 500만 원짜리였고 기계는 300만 원. 그 다음에 1 2월 30일 날 550, 그 다음에 480. 기계는 300에서 200, 210.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어, 각각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토지를 보니까 토지는 처음에 500만 원에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얼마가 됐냐면 550이 됐대요. 그만큼 이제 증가를 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냐면 480이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증가된 것은 뭘로 들어가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연도에 단기 포괄손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500을 증가시켜 줄 거야 아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어, 480이 된 거죠 어, 480이 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은 감소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진 부분은 단기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기 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손익계산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일단 기타 포괄손익이 500이 감소를 해요. 그다음에 단기에 손익으로 기록되는 200, 여기서는 이제 20만 원이 되겠죠. 천 단위 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20만 원이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될 거야. 그렇죠?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사항이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보자고요. 기계는 얼마에 취득했냐면 300만 원이 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300만 원짜리를 뭘로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럼 감가상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5년이고 잔치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60만 원씩 상각이 될 거야. 그래서 감가상각이 일단 6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어, 단기에 즉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이제 기록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네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을 재평가 손실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또 감가상각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음, 첫 번째 일단 단기 손익을 보면 첫 번째는 평가 손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비용이 들어가요. 감가상각비 마찬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비용에 이제 포함이 될 거야. 저 단기 어, 포괄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5 0 0은 뭐죠? 아까 토지했던 거 그거예요. 지금 토지했던 그 단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들고 와 가지고 어, 기계까지 해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토지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500 있었거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계를 하면서 얼마냐 하면 비용이 저만큼 이제 생긴 거죠. 천만큼 자 이제 그 다음 길을 한번 보자고 자 2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몇년이냐면 4년 동안 생각을 해야 되니까 50만원이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150만원이 됐겠죠. 자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되냐면 210만원이 됐어. 그렇죠 일단 50만원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그 기타 포괄 아저 단계 포괄손익계산서 그 안에 감가상각비가 일단 포함이 되겠죠. 얘기 일단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면 210이 되니까 그 210만큼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전에 있었던 재평가 손실 금액 있죠? 그 금액을 한도로 단기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재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평가 손실 4 0 0 있었잖아. 그럼, 그럼 여기서는 뭐 재평가 이익 4 0 0인 있는 거예요. 그 재평가 이익은 어디? 기타 포갈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딱그 금액만큼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40만큼 일단 단계손익을 인식을 해주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평가 이익은 단계손익이 들어가요. 그죠? 여기 여기 수익 쪽에 들어가겠네. 일단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한 비용은 700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쪽에 재평가 이익이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면 단계손익은두개 합해서 300. 여기는 이제 아까 토지까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총 3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부분이 200이 기타포괄손닉이 되겠죠. 이기타포괄손닉은 포괄손익 계산서에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전에 마이너스 500이 있었죠. 토지 때문에 이 기계에 플러스 200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0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총포괄손닉은 아마 600이 될 거예요. 단기소닉 마이너스 300, 기타포괄 300, 마이너스 300, 그래서 총6 0 0에 기타포괄, 마이너스 6 0 0에 기타포괄이 인식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에요 생상황 자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토지 그다음에 어, 기계 이두 개를 볼게요 토지에서는 단기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1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1년도에는 기타포괄손익이 인식이 됐었죠 이게 그죠 어, 평가이익이 그다음에 2년도에 이 기타포괄손익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얼마 20만 아 20만원만큼 평가 손실이 이제 인식이 됐었죠. 음. 자, 기타 포괄은 첫 번째 재평가 이익금이 일단 500이 증가했다가 여기서 500이 감소했었죠. 그리고 추가로 200이 더 감소했던 거야, 토지가. 그죠? 예. 자, 기계를 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 1차 년도에 강가 상압비가 일단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재평가 손실이 인식이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년도에 2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강가 상각 했을 때 50만 원 강가 상압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그 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이익, 요거 요거, 요금이 그 다음에 재, 어, 아그전그 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 그게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이 된 거죠 지금. 음. 그 다음에 기타 포가 손익을 한번 볼까요? 기타 포가 손익은 1차년도에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어, 평가했는데 떨어졌거든, 그죠? 근데 그 전에 기타 포가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증가를 했죠. 증가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재평가 손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재평가 손실만큼. 플러스가 되고 그보다 더 높이 증가한 부분. 즉 20만 원만큼 기타포가 수익이 증가했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두개 상황이에요. 뭐 그림을 그려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어, 단기 포가 수익.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는 여기만 보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쓰면 돼. 그냥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포가 수익은 600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 단계소리가 마이너스 300이라는 걸 찾으면 돼요. 문제 자체가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산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물어본 거야. 아시겠죠? 어, 잘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요거요 부분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음. 이, 그, 뭐야,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죠? 토지는 강가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전에 있었던 재평가 손실만큼 단기의 평가 이익이 된다는 거. 그게 단기 손익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그거 잘못하면 어, 답이 이상하게 나와. 이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손상 나오는데 손상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음. 자, 이걸 다시 한번 쭉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그래서 토지 쪽에서는 단기 손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기계장치 쪽에서 단기 손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고. 보통 요즘 문제 패턴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엮어 가지고 문제를 좀 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550, 그 다음에 480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에는 300, 300이 240으로 감가상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는데 그 전에 평가 손실이 있던 만큼 단계손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증가하는 이 금액이 기타포가손익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지 했죠 어. 그림 음,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때 항상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딱 제일 좋죠. 사실 이게 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그죠. 근데 머릿속에 그리면 잘못 헷갈릴 수 있으니까 펜으로 그냥 그려보세요. 흐름을 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아, 여기서는 요 내용들을 한번 본 거예요. 음. 첫 번째, 1번이 요거. 그 다음에 2번이 재평가. 그 다음에 3번 강가상압비.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요거 재평가 이익. 예. 그 다음에 5번이 재평가 이익.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예. 이해되죠? 음. 좋은 문제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번 보면, 어, 여기서 이제 대안이 1년도에 그 토지를 50만원 이제 취득을 했대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토지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되냐. 아, 어, 1년도에 얼마냐면 46만원, 그 다음에 2년도에 55만원이래요. 그리고 이 2년도 말에 재평가를 한 결과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은 단계손익하고 포아 단계손익하고 기타 포괄손이다 아,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건 이제 물어본 거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 거야.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걸 물어본 거죠. 포괄손익.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음. 일단 어, 얘를 얼마에 취득했냐면 5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50만원에 취득했던게 46만원이 됐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 55만원이 됐고요. 자그러면 46만원이 이렇게 됐을 때 그만큼 뭐가 되냐 어, 단기 비용이 되겠죠. 재폐가 손실 그렇죠? 재폐가 손실 이 4만원 이 인식이 될 테고 그거는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포괄손익은 없어요. 어, 기, 아, 기타 포괄손익은 그 다음에 포괄손익에 그대로 마이너스 40이 될 거야. 그죠자그 다음에 이제 증가를 했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어, 55만원 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그면그 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만큼이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게 이제 단계손익이 들어갈 테고. 그죠? 그러면 죠그 포괄손익계단서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여기 인식됐던 이 부분, 저 부분이 이제 뭐가 될까요? 수익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그 위로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죠그 포괄손익은 9만원이 되겠죠. 어쨌든 포괄손익은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포괄손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포괄소닉이죠. 단기소닉과 기타포괄소닉 할... 그래서 포괄소닉을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어, 얘하고 얘를 굳이 나눌 필요 없다. 사실 문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물어볼 수도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이제 보여준 건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포괄소닉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 어,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여행이니까 단기순익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은 아까 증가한 전체 부분 9만원이 되겠고 단기손익은 그 전에 인식했던 평가손실 4만원 만큼이 단기이익이 되겠죠 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여기서 기타 포괄사고단기소닉두 개를 물어봤구나. 그죠? 예, 단기소닉이 4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은 증가했던 5만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음. 아, 3번이 아니라, 어, 어, 어 어디 갔냐. 5번이구나. 예, 증가, 감소. 예, 증가, 증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음, 간혹 가다 보면 숫자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생겨. 숫자. 그죠? 어. 앞에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런 것들 다시 봐야죠. 예. 여기서 보니까 3번하고 5번이 똑같네 숫자가 그죠? 그리고 죠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감소 4만원 그 다음에 5번은 증가 4만원 여기서는 증가 4만원이죠 2년이니까 자, 그래서 45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4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6번은 자 한국이 매년 말 모든 자산에 대해서 손상검사를 하고 있대요 어, 여기서 이제 재평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손상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손상 뒤에서 또볼 거예요 네. 근데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내용 자체는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 보면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년도 말에 실시한 손상검사로 영어권, 이게 이제 손상이 이제 됐대요. 음. 5천원 만큼. 그 다음에 토지 손상 차손에 2만원, 그 다음에 기계 손상 차손 2만원. 일단 손상 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이 영어권은 5천원, 토지는 2만원, 기계는 2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잉어금이 있었대요 음. 재평가가 있었던 토지네 그죠 일단 재평가가 있는 건 토지예요 토지 음. 그러면 재평가가 있던 자산 의 손상 어떻게 처리할지 거기에 대해서 원래 손상은 어떻게 처리하죠 단계손익이죠 어, 단계손실로 처리하는데 재평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 고금하자는 거예요 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음. 보면 일단 영업권 쪽을 봅시다 영업권이 지금 얼마냐면 음, 음, 음, 어, 5,000원, 5,000원 있었네. 5,000원, 그5 0원 ,000원, 만큼 손상 차손이 발생한 거죠, 지금. 그 손상 차손은 얼마, 어, 뭐가 될까요? 단기 손익이 되겠지. 그죠? 예. 원래 손상 차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총 포괄 손익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영업권에 대한 손익은 어, 단기 손익이 되겠죠? 5,000원 만큼. 총 포괄은 당연히 5,000원이 되겠고. 기타 포괄은 없죠, 처음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토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봤더니 어, 재평가된 토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재평가 잉여금 3만 원이 있었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2만 원 만큼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손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느냐, 위에서부터 손상이 떨어지냐 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단 어,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은 재평가된 금액부터 먼저 감소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그렇죠? 어.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없네. 그죠? 그러면 여기선 단기 손익으로 인식된 손상 차손이 없네. 기타 포괄 손익만 감소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 2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야. 단기 손익은 없어요. 그죠? 음. 만약에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면 기타 포괄 손익 3만 원과 그다음에 추가로 어, 어, 단기 손익 얼마가 이제 기록이 될수 있겠죠. 네. 자,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어, 재평가된 자산은 아니죠.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2만원 만큼 감소했고, 그 2만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어, 단계손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차 년도에는 단계손익 5천원, 마이너스 5천원, 2차 년도에는 기타 포괄 마이너스 2만원. 아, 2차 년도였다. 아, 토지는. 그 다음에 기계는 마이너스 단계손익 2만원. 그죠? 그래서 총포괄은 마이너스 5천원, 여기서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2만원 이런식이 되겠네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총포괄손익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 단기손익도 물어봤네 그렇죠? 그럼 단기손익은 요거 두개 2만5천원 총포괄손익은 요거 세개 그렇죠? 4만5천원이 되겠다 그래서 총포괄손익 4만5천원 감소 단기손익 2만5천원 감소 됐죠 음.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아 꼭좀 결해 주세요 그래서 어,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 같은 경우에 재평가된 금액이 먼저 감소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음. 자, 4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니까 어, 분명히 2001년도에 초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자료예요. 근데 취득 후에 재평가 모형에서 토지를 회계 처리한대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원가와 각 회계 년도 말에 자료는 다한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를 3천 원에 취득했고 3,500원, 3,200원, 2,900원.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네. 자,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재평가와관련해서 복명이 3년도에 인식할, 어, 어, 단기 손실과, 그 다음에 총포괄 손실. 단기 손이니까 총포괄두 개를 물어봤네. 그죠? 네. 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 보면.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얘를 얼마에 취득했냐면, 3,000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걔가 얼마가 되냐면, 3,500원이 됐대. 그 재평가를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기타 포괄 손익이 되겠죠. 음. 그래서 단기에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을 해 보면 그 안에 저 아, 5,000 아5 0 0 원만큼이 기타 포괄 손익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총포괄은 500원이 증가하겠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걔가 얼마가 되냐면 3,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 중에 일부가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이포괄 손익 계산서에는 저게 이제 반영이 되겠죠. 마이너스 300이 이제 반영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도에 가서 보니까 얼마가 됐냐. 2,900원이 됐는데 처음에 있던 3,000원보다 더 감소를 했네. 그쵸? 그러면 죠그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기타 포괄손익이 일단 감소를 시키고 그 밑으로 단계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어, 포괄손익계단서에는 첫 번째로 이게 먼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단계손실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3, 300원만큼 포괄손익이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단기손익과 어, 포괄손익을 물어봤죠 3년도 마지막 년도에 그럼 단기손익은 마이너스 어, 100원 그 다음에 총포괄은 마이너스 300원 음. 그러니까 물어볼 때 만약에 어, 여기서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얘하고 얘를 물어봤죠 음. 근데 어떤 문제는 또 이렇게도 물어보죠 얘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답을 알고도 간혹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총포괄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기타포괄 소닉만 물어본 건지 그거 잘못 체크하게 되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해 그런데 의외로 그런 데서 많이 어그 답을 체크할 때 함정이 많이 빠져요 그거는 사실 내가 못푼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면 그런 거 많이 어 실수하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런 데서 꼼꼼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음. 자, 그래서 47번 문제는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니까 2001년도 1월 1일 건물을 3 0 0만원 이제 취득을 했고 본사 건물로 사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수 5년, 잔존가치형 정액법 일단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체크를 먼저 해놓고 봐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하냐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대요 그리고 감가상각 후에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고 1년 말과 2년 말에 거기에 대한 평가 내용이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년 말에는 320그 다음에 2년 말에는 1 5 0이돼요 그리고 동 건물과 관련해서 국세가 2년도에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할 재평가 2년도를 물어본 거네 어.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아, 아, 단 국세는 자산의 순장부 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수정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익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어, 전, 어, 적용해서 회계처리했고 그 다음에 재평가금은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위험에 대체하는 방법을 어, 쓰지 않고 있다. 요거는 이제 어, 사실 중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첫 번째, 재평가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 재평가금액을 총장부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처음엔 그렇게 했단 얘기야. 그래도 재평가금은둘다 똑같아요. 나오는 것. 그다음에 그걸 이제 재평가잉여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바뀔 수 있어요. 그때는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을 때는 재평가를 아, 재평가잉여금을 이용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대체를 하니까 잔액이 계속 줄어들겠지. 그죠? 근데 처분 시에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렇지 않죠. 어.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처음에 얼마를 주고 샀냐면 어 3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300만원짜리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일단 5년간 하니까 24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되냐면 320이 된 거예요 지금 일단 재평가임금이 증가했을 거야 자 그리고 그 320을 가지고 뭐 할까요 이제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또 감가상각을 하는데 <웃음> 320은 이제 4년 동안 남은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 2년 만에 그 금액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기존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감소시키겠죠. 여기서는 지금 가로 안에 재평가잉여금을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금에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매기 재평가잉여금을 대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 어, 저 금액 처음에 있었던 재평가잉여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됐던 재평가 이금을 먼저 감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 800이겠죠? 그게 이제 감소를 할때그 800만큼 기타 포괄손익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감소하는 100만큼 단계손익즉 재평가 손실이 될 거야,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어, 음, 어딨냐. 어, 재평가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재평가 손실은 당연히 10만 원 되겠죠. 뭐, 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어,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다시 한번 볼까? 혹시라도. 음. 이게, 이게 그, 뭐야. 이게 머릿속에 처음부터 잘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됐고, 강가상각을 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강가상각을 한다. 이때는 잔존, 잔존 내용 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가를 할때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었던 재평가액금을 먼저 감소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만큼이 감소가 되고, 그거보다더 떨어지면 단기손익이 된다. 만약에 재평가된 금액이 여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딱 그만큼만 떨어지는 거야. 예. 뭐가 기타포가손익이 여기서는 그거보다더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손익이 나타난 거죠. 예. 그것도 하나 좀 이해를 해 놓고. 이 그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어, 4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9번 음, 보니까 대안이 2001년 초에 기장치 내눈수 5년 자전거 지형 전해법 일단 감가상과 어, 어, 관련된 사항들 꼭 체크를 해 놓고 걔를 얼마 했냐 10만원에 되겠어요 그러면 10만원에 5년 5년 동안 상각을 하면 얼마씩 상각이 되는 건2만 원씩 상각이 됐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아, 재평가 모형 적용 시에 재평가 후에 기계 장치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한다. 음, 어 잠깐만요, 넘어갔네. 음, 여기서 일단 그 방법은 재평가 후에 기계 장치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감가상각액 어, 아, 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수하는 방법. 요걸 썼대. 예.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사용감에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염에 대체하는 방법을. 대체. 예.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재평가 시점에 어떻게 처리할지가 두 가지가 나오죠. 방법이.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아예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재평가 이여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감가상을할때그 재평가 이여금을 이경우로 매기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일단. 그다음에 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냐? 8 8 0 0 0 원이 됐대요. 자, 그리고 2년 말에는 6 9 300원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기계장치. 처음에 10만 원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면 8만 원이 됐겠지 그리고 그게 이제 8만 8천 원이 된 거예요 8천 원 만큼 기타포가수익이 증가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상각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4년으로 상각을 하니까 2만 2천 원이 이제 상각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6만 6천 원 상각 후의 금액은 6만 6천 원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재평가익금을 뭘로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이제 대체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거 뭘로? 6만 9천 0백 원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 재평가된 다시 이제 떨어진 금액에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또 증가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삼각을 하는 시점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어 이익여금 대체가 일어, 한번 일어나요 예. 그러면 그 이익여금 대체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 보면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어, 재평가의 여금은 8,000원이었어 자 근데 만약에 재평가가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자고 재평가가 없었다면 6만원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됐겠죠 왜냐면 2만원씩 상각을 했다면 그죠. 근데 재평가를 해가지고 얼마가 됐냐 6만6천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재평가가 없었다면, 그, 장부가액이 6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 8만원, 아, 8천원. 이 8천원만큼을 여기서 이제 빼주면, 얼마가 되냐. 지금 현재, 여기서 재평가 금액, 요거, 요거 빼주면 5만 8천원이에요. 그럼 재평가 인여금이 대체되는 금액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재평가 인여금은, 어, 많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재평가가 없었을 때 감가상압비와 재평가가 있었을 때 감가상압비 두 개의 차이만큼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평가가 있었다면 감가상압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가상압비죠. 이게 이제 재평가 한후에 감가상압비야, 그죠? 근데 재평가가 없었다면 감가상압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죠? 그럼 그 차이 금액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얘를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결국 그 금액 이 여기 이제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 금액이거든. 이렇게. 그럼 그 차이 금액이 이거란 얘기예요. 음.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음. 그래서 이 금액을 찾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찾겠지 정액법이 저게 매기이똑같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대체되는 금액. 8,000원 대체될 때 어떻게 해요? 남은 내용 연수 동안 저걸 쪼개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4년) 남았으니까 얼마 (2000원) 쪼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로 대체되는 금액이야 그죠 원래 대, 대, 대체를 시킬 때 원래 어떻게 시키냐 어 평가되지 않았을 때즉 재평가되지 않았을 때 감가상각비와 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평가된 후에 감가상각비의 차이만큼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요거예요 요거 음만큼 이제 어 재평가가 된다.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쪼개버리세요. 그냥 남은 연습 동안.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재평가된 금액은 결국 얼마란 얘기예요? 요 금액이 이제 이익위험 대체액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된 금액의 대체액. 그럼 잔액은 요만큼 남아있겠네, 사실은. 음. 그래서 대체를 시킬 때는 재평가위험이랑 기타포가 손익이 사라지고 이익위험은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만큼이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되는 거죠. 기존에 남아있었던 재평가잉여금 요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재평가된 금액 적어하고 합해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이만큼 남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재평가잉여금 즉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얼마냐 그 잔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 그거를 보여준 문제니까 사용하면서 대체할 때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 재평가 모욕을 정하고 있는 어, 한국이 2001년도 1월 1일 건물을 1 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내용수 5년이고 잔존 가치 200만 원. 정의법을 정의법으로 각각 생각하고 있는데 1년 말과 2년 말 재평가한 결과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7 어, 0 0만 원과 600만 원이래요. 음, 그다음에 점검을 해보니까 연수학계법이더 합리적이래요. 어, 바꾸네. 그다음에 이제 어, 변경을 했고 잔존가치 0으로 추정이 됐대요. 음, 아까 잔존가치가 200이었거든요. 어, 그것도 바뀌었네. 그다음에 2년 말에 재평가 관련된 내용 어,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내용으로 오른 것 조금 복잡하겠다. 그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얼마에 샀냐면, 천만 원에 샀어요, 얘를. 그죠? 네. 건물에 대해서. 처음에 구입한 건 천만 원이고, 그 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상각을 일단 먼저 뭐 하게 되면, 840. 왜냐면, 여기서는 5년이고, 잔중가치 200이니까, 그걸 뺀 나머지로 5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면, 160만 원이 상각이 돼요. 그래서 강가상각비는 이제 저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이제 해봅시다. 저게 얼마가 되냐면, 700만 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럼 재평가 손실이 나온 거네 일단. 그쵸? 그럼 죠그그 7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바꿨어요. 지금 방법을. 뭘로? 연수학계법으로. 그러니까 연수학계법으로 바꾸게 되면 뭐야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몇년 남은 거예요. 4년 남은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강가상화하면 얼마가 될까요? 700만 원을 가지고 잔존가치 없이 4년 동안 연수학계법이라는 얘기야. 그럼 700만 원에다가 몇? 40% 하면 되겠죠? 4년의 합계는 10이잖아. 그죠? 항상 자주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700만 원 잔존 가치 없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10분의 4가 이제 되겠죠. 그럼 40%만큼 아마 상각이 될 거야. 그렇죠?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놨다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 800, 600만 원으로 이제 그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 600만 원만큼 증가를 시켜 보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재평가 손실 금액, 그만큼은 단기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증가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 기타 포괄 손익, 그 재평가 이어금이라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얼마냐면 140만큼 평가 손실이 있었거든. 그럼 여기서 140을 올리게 되면, 420에서 140을 올리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40이면 560이 되겠네. 그죠? 그 560보다 더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잘이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 내용 중에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 그렇죠? 음. 첫 번째 재평가 이익이 얼마? 180만 원이 된다. 단기 이익이 180만 원이냐 이 얘기죠. 음. 180만 원 맞나요? 음. 여기서 인식됐던 게 지금 얼마예요? 140, 아, 160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올라, 올라갈 수 있는 금액 도 얼마예요? 160이 되겠지. 그럼 일단 틀렸네요. 160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잉여금 180만원. 재평가잉여금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즉, 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104,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서 100, 어, 40이 올라가게 되면 그죠? 그러면 죠그 560이 되는 거고 560에서 600이면 40만원 되겠네. 그렇죠?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이금 아, 재평가 이익 80만 원, 재평가 이익금 100만 원, 이것도 이제 틀린 거죠. 재평가 이익은 일단 그 전에 있었던 140 올라가야 되고, 그 위로 40만 원 올라가야 되겠네그 그쵸? 자, 네 번째 재평가 이익 140, 그 다음에 나머지 40만 원. 어, 여기 답이겠다. 그쵸? 죠 음. 이건 이제 틀린 거고 일단 음.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 180은 또뭐 틀린 거고. 그래서 요 그림.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은 요게 되겠다. 그 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만큼 단기에 뭘로? 손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계산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음, 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예, 고생했습니다